이모니 안녕하세요 몬티입니다 <웃음>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첫방을 마쳤습니다 <웃음> 근데 아직 저희가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<웃음> 오늘 여기 같이 모여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좋아요 가볼까요? 변신과 <웃음> 마주할 시간 렛츠고 렛츠고 배경이 너무 이뻤어 진짜 <웃음> 안했다고 네 <웃음> <목소리> 진짜 음원 소리가 되게 잘 들려서 솔직 깜짝 놀랐어요 <목소리> 되게 네. 어? 잠깐만 제가 이 부분 되게 스무스하게 지나가는데 사실 <웃음> 얻어 걸렸습니다 이게. 자기 입은 스서는 하는 <목소리> 여기서 랩 하다가 싹 옆으로 이제 아 카메라 이제 바로 딱 앞에 있어가지고 바로 볼수 있었어요. 근데 자세히 보면 약간 오한게 약간 보이는 거 알아요? 맞아요. <웃음> 이거 여기서 <웃음> <웃음> 좋았어요, 좋았어요. 아 나는 근데 다행히 카메라가 정면 쪽에 계속 불이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좀 쉬웠어요. 정면에 있었어요 사실. 머리도 끝까지 봤어요 진짜 어색해요 와, 응. 와 여기 진짜 음박 이 음악 출신이 나오게 너무 어색해요 <웃음> 어색한 게 아니라 어색하다 너가 여기 있잖아 아, 일단 아래에 있는 카메라를 내가 못 봤어. 어, 어. <웃음> 딱 들어올 때 느낌이 나타나서 눈이 켜져가지고... 와, 진짜 몰래터리 하나도 없 아, 왜요왜요 아, <웃음> <웃음> 아, 이때... 이때 제가 아래에 딱 불이 들어오더라고요. 그래서 어. 아래를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... 하트도 해주세요. <웃음> 아까 이제 아, 일절 일절 어땠어요? 일절 일절까지 일절... 아까 내 카메라 근데 아까 잘본것 같아. 네, 그래도 저는 정말 운 좋게 카메라를 잘캡처했습 진짜 처음에 시작할 때 민트몬드 아, 함성 소리가 아. 와, 엄청 언니, 났습니다. 첫 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있게 나왔습니다. 아주 아주 엄청 났습니다. 중요한, 임포터트한 포인트. 이 정신 없는 있었나? 상황 속에서도 들렸어 두 개. 맞아요. 그게 나는 제 되게 신기하고 그래서 고맙더라고요. 긴장 엄청 했거든요. 맞아. 맞아요. 근데도 들렸다는 거 진짜 엄청 맞아요. 컸다는 거. 마리아. <웃음> <웃음> 어디? 어디, <오시나요>? <웃음> 어디 <웃음> <모시나요>? <웃음> <웃음> 리더님 어디 보시나요? <웃음> 아 이때. 그래. 너무 긴장해서. <웃음> <웃음> 뭔가 너무 이상하다.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이제 이미 들습니다 되게 생각보다 카메라 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. 표정 <웃음> 그 <정도>. 봐. <웃음> 힘들어, 힘들어. 대전분도 너무 예까 와, 와이 들으셨어요 이거. 아, 지금 합성 소리 봐, 대박이야. 이게 다아셨지 않? 여러분들이 다 하셨습니다. 저희 소반은. 저희가 응. 얼마나 긴장을 했었냐면 마지막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모두 숨을 참고 있어요. <웃음> 아, 아쉬운 게 많았지만, 근데. 아직도 뭔가 좀 감격스러운 좀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뭔가 좋은 경험이 됐던 것일까?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서 정말 좀더 의미 있었던 근데,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응원을 열심히 해줘서 아, 그게 네. 많이 진짜, 도움이 됐던 네. 것 같아요 저한테 많은 힘이 됐습니다 네, 저희가 어. 좀더 모니터링하고 다음번에 나갈 때는 좀더 완벽하고 좀더 멋있는 모습으로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. 여러분 몬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MT 몬트였습니다 땡큐 감사합니다